사우디 아라비아에 저희 네. 멤버님 공연을 하러 왔어요.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나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돌하고 참 신기한 경험 많이 하요 여유롭게 즐기면서 멋있게 사우디 아라비아 멤들 네. 펜트하우스에서 다시 즐거운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니까요 파티. 어제 아, 음. 비행기에서 생각보다 잘 자가지고 컨디션을 여기 도착할지 그게 두 시간 됐어요. 미러 갈때 미스가 다막 하는, 막 많다. 타고 들었어요, 진짜. 그때가. 오늘 또 공항에 <목소리도> 저하고 승진이 또 따로 오셨다. 왔거든요. 이제 사우디 아라비에 계시는 팬분들께서 저희 어떻게 오신지 지 알고, 막, 원나라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고생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응. 인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응. 리아 잘다녀습니다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신승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승규입니다. 네. 인형 괜찮으세요? 아 아. <목> 네, 고생하습니다 지금까지 링컨이습니다잘 아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공연을 할수 있게 될줄 알았어요. 기에 지금 사랑의 페스티벌인데 K-하트, 세상 느낌니다 K-하트의 의상 <웃음> 신기해, 신기해. 사랑해. 페스티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는 사랑의페티벌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무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블랙블랙하게 입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이쁘게, 멋지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아까 리허설을 했을 때 무대가 진짜 컸고요. 또 지금 앞에 팀 분들이 먼저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환호성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인터뷰도 하고 무대도해보겠습니다좀더 만나요. 보내주세요 오호 오호 아 손이가 이것도 보내줬다 간디짱. 인별. 저, 저 인별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찍었는데 스포만 살짝 좀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스타에 업로드 될 거거든요 우리 팬분들이 또 인스타 보면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이번에 공연 잘 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빅토나를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어디로 쓰셨는지? 저희 콜투하고 이제 미닝료를 다있었는데 3속 소리가 굉장하고 1당 100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열정적이게 잘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저희 이렇게 무대 마치고 바로 옷 갈아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홉 곡을 연속으로 하는데 정말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의 함성 덕분에 정말 잘할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번 사우디아라비아도 성공적입니다. 아살라마라이쿰. 아홉 뉴트. 뉴트. 혹시나요. 뭐좀 해야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콘서트 느낌 무대도 엄청 품가지고 그리고 이 사우디 a h 이 k 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열광을 해주셨더라고 저희가 진짜 신나게 노업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팬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팬미팅과는 또 다른 콘서트 의 느낌을 우리 모든 앨리스에게 많이 줘야 될 어, 이렇게, 이렇게 환영해주신 어, 사우디아라비아 네. K-POP 네. 러브 네. 분들, 그 다음에 네. 엘리스 여기서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내주세요. 행복했었습 최고다. 좋았다. 짠!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엘리스 여러분들 정말 항상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저희가 늦게라도 이렇게 찾아뵙는데 어, 진짜 앞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무대 정말 콘서트만큼 재밌었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너어사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아, 과연 우리 중동, 사우디에 저희를 알아봐주시는 조아해 팬분들이 계실까라는 말씀이 많이, 네. 많이 있었는데 음, 또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 얼른 다음에는 어, 저희들만의 공연으로 한명정게 네. 뭐 소원 중에 소원이 된것 같은데 나중에 기억이 된다면 찾아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우디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